안녕하세요. 유진석 명학입니다 사주 구성상 오행수가 많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정확합니다. 사주에서 일간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조의 곳에 물이 많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일간은 물이 아닌데 사주 구상상 주변이 물이 많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한번 그걸 한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면 를들임신이다 이런 경우 임신의 자월이다. 그 일간이 만약에 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이 온통 물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기가 있다. 예를 들면 병자가 이렇게 병차 병자. 그리고 이런 경우. 갑이 임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물 같은 경우 많이 있겠죠. 이 사료도 물을 갖고 있으면서 천간 시에 임자시니까 온통 물이겠죠. 만약에 되면 기유다 이렇게 기축 이런 경우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일간이 물을 끼고 있으면서 밀 밀간이 물을 갖고 태어났으면서 물이 많이 있는 경우와 일가는 혼대 주변이 물이 많이 있는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 이것은 그냥, 이것도 제가 한번 작업, 그냥 적어봅니다. 정리 이렇게 있다. 병호, 이런 경우. 이것도 그냥 한번 제가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있지만 주변에는 화기와 토기가 많은 경우, 이때는 어떤 건가? 어느 곳 물이 가장 많냐? 이셋 중에서 물이 어느 곳이 가장 깊냐? 이것은 물이 가장 깊습니다. 이게 물이 참 깊어요. 얘는 좀 추워요. 추우면서도 얘는 또 깊고 얘는 물이 좀 작습니다. 자, 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로 볼수 있다. 일간이 수를 갖고 있는 경우하고 수가 아니면서 물이 많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이렇게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물장사를 한다면 어떤냐 물에 관련된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건가? 만약에 이 사주가 똑같이 물장사를 커피숍이나 아니면 호프집을 한다면 은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반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유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자기가 물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자기가 마음껏 통제하고 워낙 물이 대세니까 물에 의해서 모든 주변을 지 마음대로 좌주지 합니다. 좌주지 한다는 것은 뭐냐. 얘는 물장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 갖고도 경우에 따른 이 씨에 의해서나 치나 아, 주변에 의해서 큰 돈도 벌수 있다. 큰 물류업을 해도 괜찮다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게. 이런 구성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 지는 물은 아니야 토야 근데 주변에 온통 물이야 그러면 얘가 물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 얘는 지가 모든 주변을 통제하고 지가 관할 하고 얘는 물에 의해서 지가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물장사를 하게 된다면 얘는 뭐냐 아이고 소리 나온다 이 말이 죽는다 아이고 물장사고 망했네 이렇게 되겠죠 이 사주가 물 장사를 하고 싶어서 자기 커피숍을 하고서 전화를 저한테 한 거지요. 상담 의뢰를 한 겁니다. 일단 기본은 아니죠. 자 그러면 사주에서 수가 많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 가장 먼저 뭘부터 약화시키냐? 수급화, 화를 약화시킵니다. 그 화를 약화시키니까 이 사주에서는 화기운을 약화 시키죠. 또여기는 화를 약화시키죠. 근데 얘는 지가 워낙 대세니까 이건 맞지도 대입지 않고. 지 세력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지가 오히려 만들어서 자기가 씁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 이런 애들은 굉장히 조정을 받은 물에 의해서 화기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문서라 기운 자체가 깨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사주에서 병화는뭘 상징해 주냐? 이 사주에서 병화는 인성입니다. 정인입니다. 정인은 뭐냐? 문서를 이야기죠 문서, 창업, 공부, 그 다음에 모친, 욕친에서는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인덕이 있냐 없냐를 보겠죠. 이게 정의, 인성을 상징해주는 거니까 얘가. 그럼 창업을 한다면 얘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얘가 못 살면 창업하면 안 돼요. 백발 백중 망하게 됩니다. 얘가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조정을 받느냐. 대운의 조정을 받겠죠. 대운에 의해서 얘가 살아났냐 죽냐 이걸 볼수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병자의 병 한겨울에 병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힘을 이미 잃어버려서 한겨울의 태양, 병화는 아무리 얘를 비추어 줘도 힘이 되질 않는다. 이건 가짜 허화다 이렇게 보겠죠.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한 화다. 그러니까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한겨울의 태양인 밭을 비추어서 이 토를 비추어서 여기서 농작물이잘 자랄 수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이 담목이 얘에 의해서 조정을 못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는 있으나마나하다 이겠죠. 이 사주선 못친니겠죠이 사주선 창업이겠죠. 이 사주선 인복이겠죠. 인덕이겠죠.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 그래도 조정을 받느냐 어디에 뿌리를 갖고 있냐 얘냐 얘냐 얘냐 아니다 이 인속의 병에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병감을 갖고 있으니 얘가 여기서 지금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 밑으로 뿌리 못해 다른 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지도 갑갑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내리니까 이쪽으로 내린다는 말에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와서 누군가 신이 들어오거나 사가 들어와서 살아 사가 인사형사라거나 인신상충이 되고 그냥 옛 때는 얘가 빠르이 난다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 이 평화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사는 뭐냐 인사형사라지만 그래도 치고받고 하지만 그래도 힘은 있는데 얘는 맹목적으로 와서 얘를 두드러 까버리니까 얘는 작살나고 있다 이거죠. 옛때 얘는 이런 부분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주에서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창업 때문에 저한테 왔어요. 사주에서 수가 많이 있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수가 많은 게 뭐냐 화가 필요하냐 토가 필요하냐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겠죠. 화가 필요하냐 토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줄기가 을 때는 뭐냐면 이 토가 먼저 막아줘야 돼. 요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이 화가 살아요 와서 살아요 근데 화가 네가 와서 얘하고 맞짱 떠라 하면 얘들이 얘가 죽입니다 작살내요 이런 이거 빨아 하고 이거 그냥 작살내버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라 하면 얘는 죽고 네가 먼저 가라 하면 얘는 살아요 내가 한번 가서 토국수를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이분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얘들끼리 이제 괜찮습니다 세력 갖고 하는 짱짱 하는데 화부터 먼저 보내놓고 토가 들어가면 이것은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왕자왕하게 되고, 실현과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때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이고, 얘는, 얘는 처음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니까 처음부터 이 흐름이 잘 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똑같은 건데도, 똑같은 건데도, 오행상 파트는 똑같은 건데도, 어떤 순서에 따라 들어오냐에 따라서, 운명 자체는 달라진다. 삶의 질,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달라지고, 우여곡절 겪냐, 격냐, 안경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월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토의 기운 자체가 중요하다. 토 중에서도 진술충미가 있겠죠. 진술충미 여기에서도 뭐가 영양가가 있냐를또 봐야겠죠. 여기서 분명히 불량감자도 있을 것이고 좋은 감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기운이 들어와줘야 한다. 얘들이 들어올 때 그래야 산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수가 이렇게 몽땅 많아요. 기토를 갖고 있어요. 기토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자월이 있죠. 물이죠. 한겨울에 꽁꽁 얼어있죠. 물바다 있죠. 소축 자체는 이런 경우는 여자에게는 기축 이렇게 나와있으면. 기축은 금의 고예요. 금고자면 그냥 자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분을 소갈이 가슴말을 하겠죠. 기축생들을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슴말이소갈이를 한다. 남자들은 뭐냐? 장모님이 혼자 계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아니면 장모가 큰 지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장모님이 안 계시는 대로 장가를 갖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축은 여성에게 있어서 뭐냐?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깔고 왔으니 그것이 자식이 가슴말이 응어리를 하니까 아이고, 배운 자운도약할다 이렇게 보겠죠. 가빈이 이렇게 쩌렁쩌렁 있는데도 이 안으로 파고들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기 사주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장사를 해봤으면 어땠냐. 그래도 한번 배운 것은 다른 것은 어디 취직도 안 되니까 자영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 당연히 얘를 조정하는 것은 대운이니까 보자. 그러면 을, 회가 이렇게 나오있죠 갑술입니다. 개유 이 되겠죠. 임신이 됩니다. 심리,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2대 5, 12대 5, 22, 32, 42, 52 이렇게 됩니다. 그 74년생이니까, 7 4년생이니 지금 42세인가요? 42세. 그 42세는 지금 심리대원에 게 들어와있다 이렇게 나겠죠 42세, 심리. 이제야 말로 대운이 바뀌었다. 신미 대운이 들어왔다. 앞에 임신 대운이 들어왔네. 임신. 여기서 제가 조금 전쯤 신이 있어요. 이 신. 임신에서 신이 들어와서 여기를 임신을 기 때문에 제가 이때 여러 악진들을 다 총천연색으로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그랬더니 이때 집안의 상복, 그다음에 부부 이혼,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손실 겪을 수 있는 것은 다 겪었다 이렇게 보고 몸에 상해 수술까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게 다 여기 글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글자가 나오고 이제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신이란 놈이라는 게 신이란 글자가 이놈의 문제 이 미는 이제 괜찮아 얘가 토가 들어왔으니까오 보자 이도 한번 내가 맞장 떠주겠다 이게 뭐죠 이때 사, 미가 들어오면서 사오미가 들어오면 옛 때는 이 대원과 세원에서 얘 충분히 이게 경쟁하고 나갈만 합니다. 이게 2021년, 2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예요. 을사, 병원 정리가 2026년도, 7년도 이런 해는 5년, 6년, 7년은 괜찮습니다. 이런 때가 찬스고 이런 때를 갖다 용당폭격해서 모든 걸 치고 나가야 돼 이런 때 진짜 사주에서는 좋은 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고 이때 소심하게 가면 안 되겠죠. 얘가 미투가 먼저 와서 미토가, 토가 와서 먼저 쫙한 자를 까는, 토국수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군이 들어오죠. 화가 들어와서 얘를 도와주면서, 야, 내가 너 믿을 게네가더 까.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 이 애들이 갑자기 이제 꼼짝 말하죠. 그럼 우리가 조정하자. 이게 돼. 그러니까 조정이 되니까 이 사주가 운세의 흐름에 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꽃을 피는데, 꽃이 피는데 아직은 신금이 있어요. 이 신이란 글자가 왜 문제냐. 얘가 저는 여기서 천가은 4년과 지지를 6년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전체 통으로 봐주하는데 어쨌든 이 4년이란 세월은 얘가 이 지배를 한다는 거죠. 신이 들어서누구냐 병을 병신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병신합을 하면서 병신합을 하면서 이 수기운 자체를 형성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물량이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얘가 기토가 이 병화, 문서를 잡았어요. 어, 문세가 들어와서 문서를 잡으려고 하죠? 병실 합대죠 올해 내년 이민 년이니까 당연히 잡으려고 하겠죠. 힘이 막 욕구치겠죠. 이 병, 이민 년에 이 병화가 힘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아, 내가 이 일하면 분명히 잘 풀릴 것 같다. 잘될것 같다. 이런 자기만의 최면이 걸리고 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걸 지나면 이민년은 그래도 내가 좀 인정해 주겠다. 이민년은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1년짜리 장사하고 관당 그건 괜찮다. 그러나 그 다음 개묘년이 들어온다는 거지. 개묘가 들어오면 뭡니까 개묘. 개묘가 들어 얘가 여기에서 다시 온통 전체 기운을 다 습하고 물의 기운 자체에서 얘가 재성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아이고 소네 하고 묘가 들어오면서 자하고, 묘, 자묘, 형사라고, 직장 자리, 사용자로서 마음고생을 하니까 이것은 어렵다. 이걸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때 이런 사주나 운이 들어온 것 같지만은, 아직은 한 템포를 낮춰야 한다. 그게 한 템포를 늦추어라. 이 말은, 2, 3년은 조금 더 내공을 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단, 이것이 커피 장사를 하거나 호프집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네가 물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러나 2025년도 6년도 7월 이런 시기에는 그래도 물장사를 한다면 그때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한몇 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분야는 접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주 원국에서 물의 기운이 마른 경우는 반드시 토의 기운이 티로의 기운을 유무를 봐라. 토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세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무 별별이없다 잠시 언반에 오죽는 식으로 들어오니까 반드시 대운에서 들어오고 대운을 밀어주는 또 세운을 보고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는 그것은 명약, 관악, 불보덕벌하다 어떤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상을 이때마저 제대로 뛰지 않으면 언제 뛰겠는가.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운의 대운상 흐름 자체는 토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토가 일단 들어오니까 화기만 들어오 지지에서 화기만 들어오는 이 사주는 발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수감하는 사람들 반드시 토와 화의 유물을 파악하라.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